제가 꿀미남이라서 아. <웃음> 원래 좀 미남 앞에는 좀 주눅이 있네요 <웃음> <웃음> 집에 가고 <가도> 싶어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소장님 인상부의 코골이는 네. 왜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좁아지고 공개 속도가 빨라지는 원인을 찾아봐야겠죠. 기도가 좁아지는다는 거는 일단 임산부가 살이 찌게 되잖아요. 네. 어, 아이를 위해서 살이 이제 찌면서 당연히 기도도 좀 좁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까지는 엄마만 썼던 거가 이제 아이까지 같이 산소를 나눠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숨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공기를 더 많이 안으로 들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좁아졌는데 숨은 더 많이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당연히 코구리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초기보다는 후기로 갈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은 이게 아이가 점점 커 갈수록 이 중력 위에서 이게 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기가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끌려 내려가는 게뭐 눈에 확띄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까지 같이 끌려 내려가거든요 1mm 차이로 코를 골고 안 골고 하거든요 0.5mm로 골고 안 골고 해요 그래서 미세하게 이렇게 쳐졌다는 거 그래서 배가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는 아저씨들이 이게 다 내장기관이 밑으로 쳐지면서 같이 내려, 끌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기도가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산부들이 호흡하는 게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흡의 구조화 그런 것들도 코골에 영향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코골의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소리가 적어도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심각한 호흡의 곤란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히 그거는 관찰을 해서 그런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고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야죠 아이한테 호흡은 정말 생명 중이잖아요 음.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네. 그 산모가 살이 찌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네. 태아하고 이게 호흡을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네. 호흡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숨을 세이기게 그렇죠. 되는 거고 태아가 커지면서 네. 이 내장기관들이 약간 밑으로 처지고 네. 기도까지 그럼 함께 살짝 아주 미세하지만 처지면서 네. 호흡에 어떤 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아이고 정리를 아주 잘 하시는군요. <웃음> 잘했나요? <웃음>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선생님또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럼 이런 코골이들을 그냥 네. 둬도 되나요? <웃음>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라눌라눌라 눌러, 눌러, 눌러. 잘한다.